그리고 예. 밑에서 스틸 아 셔다 노리나야 한준혁 예. 셔다 들어갔습니다 아 아프리카 프릭스 경기 아프리카 프릭스 와스코어 센터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외곽에 한준혁 자 드립을 치고 있는데요 왼손도 어렵게 오.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아, 지금은 사실 뭐 리무를 보지도 못한 채로 있어왔는데 터치를 아, 들어갔습니다. 그 여기고요. 아직까지 스포 센터는 득점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준영 김영의 수비를 아, 달고 인사이드 네. 좋은 패스 넣어줍니다. 이렇게 퍼가 아, 굉장 네. 빨라요. 네. 여기서 한준영 먼저 보는데요. 아. 이 득점 정확합니다. 지금은 일부 한준영 선수가 패스를 쓰지 않고 오히려 한번 엄버린 동작으로 블락 타이밍을 빼내자고. 네. 이동현의 리바운드 이동현 대부분 지금 수비를 달고 싶은 것 같죠 네 이야 내에서 네, 네. 정확합니다 김동호 세명에 선수가 모두 외곽에 있습니다 한준혁 골맨 그대로 득점 빈간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마 리바운드에 대한 센서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준혁 네. 2득점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한준혁 다시 한번 빈공산 김동호를 봤습니다 김동호 깨끗합니다 2득점 자 다음 경기입니다 아프리카 픽스와 한울 건설입니다 스탠다는 북쪽보다는 네. 득점이라도 조금이라도 올리겠다는 의도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이드 자 토너볼로 연결됐습니다 김동호 이미투로 네. 리셋이 됐고요 아프리카 픽스의 공격 김동현과 한준혁한준혁자 지금도 네. 정확한 타이밍에. 패스를 넣어줍니다. 아, 네, 그렇죠. 지금도 이제 이모렌델러와 롤맨이 딱인지선으 같이 들어갔죠. 그렇죠. 아프리카프릭스는 한번더 한준혁 기쁨 라인업을 함께 가동합니다. 순간적으로 방송을 따돌렸고요. 아우. 왼손 득점 노승준. 이게 <목소리> 정말 또 몸을 많이 날려요. 네. 어. 자 지금 아. 유지석, 한준혁 모두 선수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 저런 공격을 해줘야 박수보지나 방성수가 코트 위에서 쉴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 크로스버 오 들어갈 때 간직을 얻어냈습니다. 네. 한차례 힘들었던 한준혁 선수인데요. 한적혁 선수의 크로스오버 드리블은 이제 다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깨를 한번턴 이후에 가기 때문에 네, 사실 수비 입장에서는 1대1로 막는 거는 사실 불가성을 볼수 있죠 맞습니다 같이 여섯 개째 기록하고 있고요 빠른 컷인 골특터 네. 한준혁 한적까지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더 많은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아 야. 높게 올라와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아, 두승준 네. 아, 하늘건설은 메이드 되지 않았습니다 김동 올라가요 김동우 정확합니다 오, 오 터집니다 자 아, 반대로 지금 한늘건설은 주전 아, 맞으면 절대 안되는 상황이고요 조승준조승준도 돌파 성공합니다 시간을 보내면서 정확한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샤클락은 4초 안쪽 떨어지는데요 아, 완전히 비었습니다 한준혁 한준혁 한준혁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 석척차 아, 몸수비를 적어서 갔던 고박이 실패했네요. 그리고 코밑에서 네. 스틸. 아, 셔단 놀이나야, 한준아! 셔단! 들어왔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 21대16 승리를 거둡니다. 야, 아프리카 프릭스가 순간적인 폭발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뭐 계속 누워 있는데. 네. 야, 이게 사실 지금 셔다스러 가는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네, 결국 하늘과서 입장에서는 역시나 아, 고질적인 아쉬운 부분이랄 수 있는. <목소리> <목소리>